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크립프트 아카데미 콩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엑시아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저희 캔들 차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 지지 저항 그리고 추세 이렇게 배워봤잖아요. 네. 네다 연관되는 내용이긴 한데 오늘은 그 차트가 그려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요소인 캔들 차트에 대해서 조금 어, 후벼 파보려고 합니다. <웃음> 캔들 차트. <웃음> 후, 후벼 판다고요? <웃음> 정말 후벼 팔 거예요. 후벼 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데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알아야 될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죠. 오늘 캔들 차트에 대해서 네.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 캔들 차트만 보고도 우리, 어,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한번 오늘 시간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네요 캔들 차트만 보고 캔들만 보고 매매를 과연 진짜로 할수 있을까 그렇죠 네 일단 저희 캔들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캔들 왜 캔들이라고 불리우는 지점 배워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캔들 차트가 발명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17세기 약 1700년대 그때 네. 만들어진 거래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게 뭐 서양에서 뭐 19세기 막 이럴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캔들이라고 하니까 네. 영어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일본에서 만들어졌죠. 네. 일본 아, 네. 오사카 쪽에서 17세기에 쌀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대요. 오사카 쪽에서. 그래서 이때 쌀 시장이 있었는데, 그때 최초로 쌀에 대한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웃음> 선물 거래가 선물을. 시작이 됐다는데 예. 이때 홈마 문의사라는 분이 가격을 체크하다가 이제 그거를 계속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하다가 아 이거 가격 표시를 왜냐면은 그 시작하는 가격 뭐 어떻게 그때는 시가 조가 뭐정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조금 그냥 그냥, 음, 쌀 그냥 썼겠죠 잘좀 알아야 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고양이 발톱 모양으로 표시하고 맞아요. 발포 모양으로 표시를 했대요 이 사람이 계속 골똘이 연구를 한 거죠. 연구 정신이 아주 수철한 사람 같아요. 액선생님처럼. <웃음> <이 X> 액선생님처럼 <웃음> 계속 연구를 하다가 이제 약간 그런 학자들 다큐멘터리 보면은 우리 주경야독 하듯이 밤에 호롱불 켜놓고 이제 막책을 있잖아요. <웃음> 근데 촛불을 켜놓고 골똘이 연구를 하다가 그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싹 스쳐가는 게저 촛불을 보고 그 촛불을 음. 보고 이것처럼 표시를 하면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이 캔들 차트라고 합니다. 캔들 차트. 양초 차트. 응, 양초 차트. 원래는 캔들이라고 명칭이 안 나오고 납촉이라고 하대요. 일본어로는. 네, 네. 캔들이라고 하 캔들이 아니라 납촉이죠. 납촉, 납촉이라고 해서 납촉 차트라고 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17세기에, 뻔스뻔스런 뭐 소리긴 한데 17세기에 이거를 양초면 은 양이면은, 그, 서양에서 온 초잖아요. 그렇죠. 양댄물. <웃음> 근데 이거, 어. 이 양초는 아니었을 거야. 어. 양초, 납촉, 납촉이라고 했던 납촉. 아무튼. <웃음> <어쨌든. 웃음> 그때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에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전에 했던 가격 표시하는 데이터, 이러한 표시 방법들의 어떤 혁명이라고 볼수 있죠. 이거 네, 핸들차트는 그래서, 어, 17세기에 만들어진 거다. 17세기에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지? 17세기에? 조선시대, 무슨, 한 정, 그때 뭐, 뭐 했죠? 1 7세기 정, 영조정도 수원화성 이런 거 만들어질 때였었던 거 같은데. 사도세자 막, 그때, 그때인가?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자격증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웃음> 아무튼, 대단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러한 금융 쪽에, 일본이 금융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이러한, 과거에서부터 이러한 게 조금, 우리나라는 산업공상 따지면서 상놈들 상놈들이라는 게 상인에서 비롯된 말이잖아요. 아니 김선 김선달 무시하십니까? 김선달? 김선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가가치의 혁명이잖아요, 부가가치. V A T의 v a t 혁명. 혼는 봉이요, 에 네. 이름은 선달. 현대판 에비수예요. 현대 에비수가 에비양이구나, 에비양. 현대판 에비양. <웃음> 대동강물을 <웃음> 이렇게 떠다가 팔았답니다. 아, 아무튼. 어, 뭔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동광물을 팔았으면 네. 원가가 0인데 그 사람한테 그럼 캔들 관점에서 보면 네. 시가가 0인, 0이네 그렇죠 <웃음> 0으로 시작하는 0으로 시작해서 가격, 예. 가격이 예가격 이렇게 <웃음> 오르는 거네요 아유 몇 배야 이게 아유. 그럼 캔들 구성도 좀 한번 살펴봐야죠 네. 캔들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당연히 제가 하려고 그 말을 꺼낸 겁니다 선생님 네,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예쁘게 넣어놨어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캔들은 일단 우리는 딱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거 색깔 그죠 색. 어, 색깔이 어색 차이가 있다 두, 개, 두 종류네 음. 어디서는 검은색 하얀색 쓰기도 합니다 그쵸. 업비트에서는 파랑 빨강 음, 파랑 빨강 쓰기도 하고 음. 이건 뭐 색깔인데 검은색이랑 아 은색이 아니라 하얀색이죠. 하얀색은 네. 서양에서 많이 쓰죠. 네. 외국에서 검은색은 일단 그거는 이제 다음에 지워 지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보면 모양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캔들로 보면은 심지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도 심지가 있고 밑에도 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표지해 주는 부분이 있네요. 서로 아, 보면 네. 네, 이거를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기는 어, 해요. 꼬리 네. 그림자, 네. 네. 꼬리 그림자, 다리라고 이런... 하는 거, 네 다리라고. 그거... 하고, 뭐, 영어로는 위기라고 아, 하잖아요. 머리카락, 네. 가발. 예. 네. 뭐, 뭐 있는데 저희는 통일을 할게요. 뭐가 아, 좋을까요? 저는 꼬리라고 맞네요. 그럼 저도 꼬리라고 하겠습니다. 아. 실제로도 많이 하고, 저희는 그러니까 여러가지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꼬리, 꼬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위에 있으니까 윗꼬리, 아래 있으니까 아래꼬리 아랫꼬리. 시옷 들어가는 거 맞죠? 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맞나? 네. <웃음> 그리고 이거, 이거는, 영어에서는 바디라고 얘기하는데, 몸통. 몸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구성은 총 하나, 둘,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세 번째. 세 번째. 그럼 얘가 뭘 나타내 주냐, 뭘 나타내 주냐를 좀 살펴보면, 음, 빨간색으로. 가격이잖아요? 가격의 데이터를 하나의 봉, 캔들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격이냐라는 거잖아요. 제일 끝에 있는 거, 이거는 제일 높으니까 최고가. 최고가죠, 그죠? 제일 밑에 있는 건 최저가, 최저가. 그리고 시작한 가격, 끝난 가격 이렇게 두 색깔가 있는데 시작한 가격, 끝난 가격이 시작이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색깔로 구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록색은 일반적으로 시작이 아래 에 있고 시작 초록색이 끝나는 게 끝나는 거죠 종가라고 그러죠. 네, 시가, 끝나는 거라고 하죠. 시가, 네, 시가. 그러면은 고 고가, 종가, 시가, 시가, 저가. 그 횟집의 시가랑 네. 다른 거죠. 음, 그렇죠. 시작하는 가격을 네. 말하는 거죠. 네. <웃음> 아, 아, 아 소리가 나오네. <웃음> <웃음> 날이 더 오니까 선생님. 그래. <웃음> 그러니까 가격을 총네 개를 표현해 주는 건데 종가가 시가보다 크다면 이거는 오른 건가요 내린 건가요 우리 한번 어, 소희님 오른거요 오른거 오른거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표현 하죠 어, 양봉. 가격이 더 높아진거 네, 예, 높아진거 그렇죠 끝날 때더 높아졌으니까 이걸 양봉이라고 표현하죠 얘가 양봉 입니다 그러면 응. 요 캔들 몸통을 네. 봉이라고 하잖아요. 봉. 양봉. 캔들 몸통을 봉이라고. 음. 이 전체를 양봉 캔들이라고 얘기하죠. 음. 그럼 반대로 얘는 여기가 시가고 시작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제일 높았다가 여기 끝난 게 여기가 종가입니다. 그럼 얘는 종가가 더 작은 거죠. 시가보다 그거에 바로 음봉인 거죠. 음봉.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음봉 입니다. 그래서 음봉은 바디를 보통 바디를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기도 하고 주식차트에서는 파란색으로 얘를 파란색 오르는 걸 빨간색으로 표시하기도 해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오르는 거를 하얀색 내리는 거를 검은색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이거는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시를 해서 구별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구별을 할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총 색깔 색깔로 구별하는 거는 양봉이냐 음봉이냐 모양은 두 개가 똑같지만 거기에 있는 데이터 값은 서로 완전히 정 반대의 값을 갖는다. 그렇요예요 예, 요 정도를 좀 알면은 정확하게 캔들 모양이랑 구성에 대해서는 아마 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캔들 잠깐 저희 음향좀 정리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어느 분인지. 제가. 정리했습니다. 아 깔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리를 해보자면 캔들에서 표시가 되는 가격의 데이터는 총네가지 종류네요 네가지 종류 네종류죠 네, 시가, 네. 종가, 네. 그리고 고가, 고가 저가. 네. 이렇게 총네가지가 네 이렇게 캔들에서 포함이 되는거고 하나의 시가, 캔들도 네가지의 값을 다볼수 네. 있는거죠. 시가와 종가의 크기 차이 네, 요 크기 차이로 음봉이냐 양봉이냐가 갈리는 거네요 결국에. 맞습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 더 높냐 낮냐에 음? 따라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봉이라고 하는데, 네. 뭐 일봉, 뭐네 시간봉 이렇게 있는데 그 봉이라는 것 시간의 개념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뭐 그렇게 많이 설명할 거 아닌데 일단 그 시간, 네. 일봉이라고 하면은 하루 동안에. 가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루 동안. 그렇죠. 일봉이라고 하면 이 캔들 하나에 네. 캔들 하나에 하루 동안의 가격에 하루 동안 가장 높았던 가격 하루 동안 그 장을 이 캔들이 시작했던 하루 동안의 시작 가격 그리고 이 캔들을 마감한다고 정해놓은 마감 가격 그 다음에 이 하루 동안의 가장 낮은 가격 이렇게 돼서 하루 동안에 네가지의 데이터를 표현을 한게일봉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예, 이걸 쪼개서 그러면 은 1시간봉이라고 얘기한다면 반대로 반대로가 아니라 그렇다면 은 1시간 동안의 데이터인거죠. 그러면 은 1봉 안에는 1시간봉 24개가 들어가는 거네 24개의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거죠. 바디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꼬리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주식이라면 은 8개인가요? 1시간봉이? 1봉 안에? 그렇게 되나요? 음,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 우리가 타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타임 프레임 차트 안에서 내가 어떤 차트를 보고 있냐, 그 차트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시간 봉 차트를 본다 하면은, 요 캔들 하나가 한 시간 봉, 한 시간 동안의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캔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캔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한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쭉 이렇게 나열을 했겠죠. 시가, 족가 그렇죠. 고가, 저가 이렇게 한 다음에,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기록을 했었어야지. 가격 테이블을 다 했어야 됐을 그렇죠. 것이고 정말로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이렇게 나온 데이터가 쌓이고 네. 쌓이고 쌓여서 주봉을 나타내면은 뭐뭐 뭐뭐 A3 전지 정도 크기에서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고 쌓였겠죠. 그렇죠. 네. 우리는 숫자 보면은 머리 진하잖아요. <웃음> 그렇죠. 숫자 보면 아 중학교 이후 <웃음> 수학 수학. 수학 수업을 제대로 들어간 다음부터 숫자가 나오잖아 아 그럼 머리에 막 쥐가 나그죠 음. 그림으로 표시한 거 너무 다행입니다 혼내문의자 어? I love you 혼마 홈마, <웃음> 센세 <홈마센세. 홈마센세. 웃음> 아, 대단해요 그때 그식에 이걸 발명 했다는 게. 아무튼 이렇게 네가지 가격 데이터가 뭐 캔들 하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제가 이 캔들 차트에 관련해서 책을 한번 읽었었는데 네. 시가와 종가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 는데 이거에 조금 의미를 많이 부여하더라고요 책에서 음 시가와 어떻게 부여를 종가를 하던가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 초보 투자자나 아니면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시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캔들의 시작되는 부분 만약에 주식이라고 하면 아침 이제 일봉 음. 만들어지는 가격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서 네. 많이 영향을 받고 조금 네. 숙련된 트레이더 그리고 좀 네. 이제 그 시장을 약간 움직이는 그러한 세력들은 종가에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종가는 그니까 전일 전날 캔들의 종가는 다음날 캔들의 시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결국 종가에 조금 의미를 둔다는 거는 내일 캔들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한다는 거고. 그렇죠. 네. 시가에 조금 영향, 의미를 많이 둔다는 거는 그냥 가격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가에 영향을, 시가에 본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 과거를 보는 사람인 거고, 종가를 보는 사람은 그 종가를 토대로 미래를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네.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 트레이더들 네. 많이 말하는 게 종가 마감 상당히 중요시 하잖아요. 종가 그렇죠. 마감. 종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종가를 종가 마감... 통해서 다음 캔들의 시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음, 캔들, 다음 캔들의 다음 캔들 모습을 예측하려고 하는게 기술 분석인건데 시가에 대한 해석을 하고 과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술 분석을 하는 이유랑은 조금 맞지는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도 네. 종가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종가 맞습니다. 종가를 통해서 다음날 시가와 그 캔들의 종가를 어떻게 한번 예상을 해 볼지 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그렇죠 음. 종가가 이네가지 데이터 중에 종가가 나와야 캔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의 캔들의 중요한 건 현재 캔들의 종가는 뭐다? 지금의 가격입니다. 맞죠? 현재 캔들의 종가는 지금 가격입니다. 현재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가 중요한 겁니다. 초점을 종가에 맞추셔야 됩니다. 네, 종가, 종가의 중요성. 네.